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어,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강의로 뵀습니다 어, 감기가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허리도 갑자기 또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그냥 화면으로만,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뵀던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IT 기술 강사라면 이해하는 그런 교육사업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IT 강사로, 어, 이제 오고 싶은데, 어, 이거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요것들을 1인 기업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강의를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그것들을, 어, 시작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많은 문의들이 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정확하게 모든 교육 사업들을 모르고 있지만은, 어, 여러 교육사업들에 이제 다니면서 또 이제 학교 강의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강의들을 진행을 하면서 뭐 저만의 또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만의 이제 영업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어, 많은 분들이 정말 찾아오게, 찾아오는데, 어 거의 대부분 이제 준비가 좀 많이 미흡한 분분 어,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남겨보려고 또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고 어 이제 IT 강사로 오고 싶은 사람들은 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교육 사업이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준비하면 를 되겠구나라는 것도 좀 힌트를 얻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 사업 중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IT 기술 쪽으로 오신다면 정말로 어, 지금이 어, 좋은 기회예요. 사실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좋은 기회들이 오기 시작한 거죠. 4차 산업이라는 그런 이슈들이 오면서 정말 IT 강사들이 많이 부족을 했고 그때 이제 준비를 했던 거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IoT 쪽이나 뭐 3D 프린트 쪽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AI 쪽뭐 이런 그쪽이 있는데 그쪽으로 준비했던 분들 IT 강산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떴죠. 그래서 어, 정말로 뭐 일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이제 요청이 왔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 성장이라는 말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블록체인와 AI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어, 4차 산업 쪽도 어차피 연관성이 있긴 있는데, 어, 살짝 이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블록체인이나 AI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쪽으로 준비를 안 했던 강사분들이 이번 연도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 사실 모든 분들, 모든 강사분들이 다 이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뭐 IT 강사 쪽으로 했던 것은 조금 더 다른 이제 분야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이제 블록체인하고 AI 쪽이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준비 안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합니다. 특히 IT 보안 같은 경우에도 어, 사업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많이 줄었다기보다는 뭔가 많이 성장을 하지 않은 거죠. 저더 이상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 사업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그런 강사분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려고 호소하고 있고 특히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산 쪽이 2019년도에는 저도 이제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제 후반기에 갈수록 이제 경기들이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고 교육비들 이게 그룹 쪽에서 기업들에서 내놓는 그런 교육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1인 기업 쪽이나 아니면 새로 지금 현재 프리랜서로 이렇게 어 하고 있는 사업을 하려고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긴장을 해야 하는 분이 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하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SBA, 뭐 청년 취업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노프믹스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강의들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노프믹스에 최근에 그런 강의들 모집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문학 창업 플래너 같은 경우고요. 이거는 문학 컨텐츠 분야 쪽이고 창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되게 창업이나 1인 창업 같은 경우들 아니면 이제 혁신 성장, 인공지능과 관련된 IT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창업과 관련된 것들, VR, AR 쪽 이런 것들은 이제 사차 산업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혁신 성장이라는 어 사업과 함께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거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제 좀큰 기업들,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나 굉장히 큰 기업들 교육센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번 교육 같은 경우는 좀 지방 쪽이나 대학교 쪽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국가 사업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영업이거든요. 그리고 강사들 입장에서도 그 영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 교육센터들, 우리가 어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그 교육센터들을 어떻게 보면 줄을 잘 서야 하는 부분들인데 어 그게 이제 큰 기업, 큰 교육센터 쪽하고 이렇게 줄을 섰던 강사분들이 좀 이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현재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국가사업 쪽에서 교육사업들을 잡으려면 은 자기가 스스로 이것들을 많이 여러 교육센터들과 그 다음에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획서도 같이 써야 하는 것이고 교육기획서도 같이 써야 하는 것이고 제안서도 쓸때 같이 이렇게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것들을 직접 사업을 받아오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 교육사업 받으려면은 운영도 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센터 같은 경우 인증도 받아야 하는 거고, 그, 이제까지 레퍼런스도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지금 준비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운영을 하기보다는 이제 컨텐츠 개발이나 아니면 강사, 이렇게 파견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이제 이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 그룹 쪽으로 강의를 어 가는 경우들인데 특히 이제 뭐 삼성 그룹이나 현대 그룹들 이제 멀티캠퍼스를 그 중간에 이렇게 끼고 삼성 그룹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삼성에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강의 요청이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많이 이렇게 중간에 멀티캠퍼스를 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기업이나 그룹 강의 같은 경우에는 페이가 세요. 예, 다른 강의보다 두배 정도 이상 페이가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룹 강의 같은 경우는요. 특히 국가 사업국의 그게...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국방부나 그런 강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어, 생각보다 적은데 이런 그룹 강의 같은거나 금융 관련된 그룹 강의 같은 경우는 많이 셉니다. 그래서 금융 같은 경우는 현재 금융 보안원 쪽이 거의 담당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저기 여의도 쪽에 그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회원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여기 이제 강사들이 중간에 이제 어,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선점했던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좋죠. 예, 지금 현재 경기를 잘 타고 있는 것이고요. 어, 그렇지 않고 이제 기회를 못 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고급 강의 같은 경우는 어, 좀 이제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아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쪽 담당자분들이나 아니면 자신들을 계속 이제 알리야겠죠. 요거는 뭐 이렇게, 어, 영업을 이렇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한다고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쪽에서 먼저 이렇게 연락이 오는 그런 게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만을 가지고 있는 자신만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나 뭐 유튜브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어,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정규 과목 강인데 요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말 그대로 교수죠 외래교수를 하던 감사도 다 외래교수거든요 외래교수이고 아니면 협업 교수, 아니면은 이제 요, 요즘은 이제 강사법 때문에 어, 겸임 교수로 거의 다 대학에 채용이 됩니다. 만약 된다면요, 이게 겸임 교수든 어차피 외래 교수든 강사인데 강사인데 어, 그 강사법 때문에 희한하게 겸임 교수 쪽으로 많이 채용을 합니다. 이게 일년 동안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1년 계약으로 맺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디지털 대학교든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오프라인 일반 대학교든 다 이렇게 하는데 티털 대학교는 아직은 강사법에 이제 적용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외래교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강사비가 어떻게 보면은 요세개 중에서 제일 작아요. 예, 많지 않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대학교 교수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연구과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곳에다가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이력서에 도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쪽 강의를 하다 보면은 대학교 하나의 정규 과목들을 한두 개 정도는 어 이렇게 마트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스케줄 관리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스케줄 관리라는 것은 내가 대학교 정규과목을 하는 동안에 주간강의를 하는 동안에 이런 강의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요청이 오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스케줄 관리를 잘만 하시면은 어, 좋은 타이틀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대학생들의 그러한 질문이나 그런 것들에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입니다. 한번쯤은 좀 해보시라고 저는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뭐, 요것 또한 대학교 강의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교수님하고 네트워크를 많이 쌓아야겠죠. 그래서 여러 모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시다 보면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경력이 보통 5년, 5년 이상?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정도 되어야만이 좀 대학교에서 또 이제 외래교수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 맞추시면서 경력 관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교육들이죠 어, 지금 어떻게 보면 1대1 교육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특히 1인 기업을 처음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1대1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컨설팅, 코칭 관점에서 집중 교육들을 시키는 것이고 그 시간당 페이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1대1 교육 같은 경우를 할 때도 당연히 어떤 그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킬들, 그 다음에 어, 이것을 입소문을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려면 자기만의 또 좋은 컨텐츠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 오프믹스나 아니면 텔, 탈링이라고 하는가요? 탈링인가? 예, 그쪽. 플랫폼들이 요즘 많이 뜨고 있다고요. 그래서 1인 기업들 그런 지식 공유할 수 있는 돈을 받아서 시간당 뭐한 5만원 아니면 시간당 얼마 받아서 하루 강의 뛰면은 뭐 20만원에서 30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무료 교육들도 있겠지만은 어, 자신이 계속 온라인 교육들을 화 <웃음> 시켜가지고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면 더욱 좋은 거죠. 그 대신 이제 유료 강의를 만들 때는 딱 요거죠. 정말 사람들이 요것들을 이 금액으로 어, 살수 있냐라는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어, 접근하시면 좋,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강의들을 자기의 교육들을 팔려면은 당연히 그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서 유튜브든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가셔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만 운영하시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어, 제한된, 제한되지 된제한 않은 공간들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교육들을 만들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걸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이고요 어,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이 온라인 가기들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만의 컨텐츠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한 그런 컨텐츠들만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네개를 이제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죠 사실 영업이고 홍보이죠 영업이 하나 이제 홍보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그 과목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딱 나눠 가지고 보통 6개월 전부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국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업을 낼때 제안을 낼때어 시간이 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전반기에 준비를 해서 서류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보통 5월 달 정도의 교육 사업들이 나오면은 이제 그것이 확정되면은 이제 후반기에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아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그렇게 고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